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아크2에 관한 소식인데요 또한 아크1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자꾸 아크1에서 뭐 새로운 공룡도 뭐 난다고 하고 또뭐 다들 한 번쯤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크1 지금 그래픽이 언리얼 엔진 4 5예요 근데 아크1 즉 아크2가 언리얼 엔진 5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아크1 그래픽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 5로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크 2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왜그러냐자 이렇게 한 번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미 스티그릿이라는 이 사람 아크 서바이벌 뭐 제작자거든요. 디렉터 감독 뭐 디렉터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얼리얼 엔진 5를 어, 몇주 전에 얼리얼 엔진 5 테스팅을 어, 아크 서바이벌 1에 적용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고 리마스터 라고 합니다 아크 1 영화가 아니고 오리지널 게임에 적용될 그런 그래픽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아크 얼리얼 5 엔진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솔직히 이것도 언제 될지 몰라요 얼리얼 엔진 5로 지금 4.5에 있는 거를 얼리얼 엔진 5로 다시 이게 업그레이드 를할 거면 많은 기간들이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자가 이렇게 a day in the life 어, 언젠가는 업데이트를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크2도 있는데 아크1에 얼리얼 엔진 5를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거 보니까 아크2가 연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아크에서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이런 소스 같은 것들도 좀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크2 소식에서 갑자기 아크1 아 우리 얼리어렌즈5 만들게 이런 소식밖에 안 전해주니까 야야 야.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느낌 이런 제작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크2가 딜레이가 되고 아크1을 좀더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어,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투표를 하나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기 투표를 하면서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아크1 아크2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아 얘네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약간 아크2의 딜레이를 무마 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뵈어...